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카오 생활의 장점에 대해 다뤄봤잖아요 이번 편은 마카오 생활의 단점 TOP5입니다 사실 해외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처음 갔을 때 의지할 친구도 없지 회사 상사랑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 집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죠 참고로 저는 근 2년 동안 사장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말 다했죠 <웃음> 무튼 이런 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해외에 나가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마카오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거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카오 생활의 단점 첫 번째, 습기로 가득 찬 마카오 마카오는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허구한 날 습도가 80%에서 100%이기 때문에 찌는 듯한 더움 100% 습도가 맞나 여름에는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카오 공항에서 내릴 때 숨이 꽉 막힌다고 해요 가이드란 직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티셔츠에 땀이 범벅이 되길수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살찔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카오는 12개월 중 9개월이 덥거든요 근데 습도 때문에 또 불편한 게 옷과 각종 물품들을 몇주 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면 옷의 곰팡이 냄새가 짜르륵 어. 가끔 한국으로 휴가를 가는데 그럴 때마다 마카오 집 생각이 많이 나요 내 옷이 잘 살아남을까? 버린 옷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또 최악이 바퀴벌레 와 진짜 개 싫어요 마카오는 바퀴벌레가 살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끔찍한 집값 저는 예전에 서울에 집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알아본 곳 중에 하나가 월세 80만원으로 2명에서 40만원씩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서울 생활을 접었거든요 근데 마카오에 와보니 서울 집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최근에 살았던 곳을 말씀드리면 벽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있고 집이 20년 이상 된 오래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을 15군데나 갔는데 그 집이 가장 저렴했거든요 월세가 얼마냐면 300만원이요 300만원 미친거죠 물론 공과금까지 포함된 가격이며 세명에서 100만원씩 내고 살았죠 사실 위치가 안좋거나 최악의 컨디션이 집이라면 더 저렴한 곳도 있어요 집에 대해서는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조금만 외국물이 들어가면 가격이 급상승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노래방은 쉽게 갈수 있잖아요 1시간 한 2만원 정도 하죠 근데 마카오에서는 한 5명에서 가면 10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냥 노래만 하는데 그래서 진짜 특별한 날에만 갈수 있죠 세 번째, 불친절한 현지인들 사실 제가 마카오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불친절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할 정도의 불친절한 상황을 하루에도 수차례 겪곤 했죠. 처음에 마카오를 잘 몰랐을 때 버스를 타서 기사님께 기사님 혹시 성바울 성당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열명 중에 8명은 말을 씹거나 화를 내요. 네 핸드폰으로 찾아봐. 나는 몰라. 그냥 내려. 등이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첫한 달은 길 물어보다가 위기형올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식당,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면 손님들 대하는 태도가 안 좋은 편이에요. 물 주세요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물 가져와서 던지는 경우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가감마 시리즈에서 현지 식당 추천해드린 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똥베이차의 식당과 살라펀 집이 맛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이. 그리고 가이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페리 타고 홍콩에서 마카오 이미그레이션을 통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너무 싹퉁바가지 없이 대하니까 손님들이 저 안에 직원들을 우리한테 왜, 도대체 왜 그래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물론 서비스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불친절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마카오에 생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건 잠깐 마카오 여행을 오시거나 5성급 호텔 위주로 숙박하시고 활동하신다면 겪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택시. 마카오에서 생활하거나 여행을 하신다면 택시 타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동할 때 택시만큼 편한 게 없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불편할까요? 먼저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불친절한 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제일 싫은 점은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조금 씌우는 게좀 심한 편이에요. 마카오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봤자 그렇게 먼 거리가 없어서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차로 삥삥 돈다거나 추가 요금을 자기 멋대로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페리터미널 혹은 공항에서 탑승하거나 짐 있는 경우에 추가 요금이 붙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붙이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당했는데요. 한 번은 50불이면 가는 거리인데 120불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니까 어? 외국인 아니었어? 중국 할줄 아네? 그래도... 나 힘들게 일하니까 백불만 줘. 이뭔 개소리야? 너무 열 받아서 동상 찍으면서 관광청에 신고한다니깐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같이 중거를 할줄 알고 현지 지리를 아는 사람이야 바가지를 씌웠는지 알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은 눈 뜨고 코 베이거든요. 물론 친절하고 양심적인 택시 기사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러니 마카오시기 전에 택시용어 공부를 좀 하시거나 적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작아도 너무 작은 마카오 저번 장점 편에서 마카오가 작은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어딜 가든 시간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좋지만 작다 보니 할게 정말 제한적이에요 한국에서는 부산, 제주도 등타 지역을 놀러 갈수 있잖아요. 마카오 내에서는 타 지역이라고 할것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갔던 곳만 수십 번씩 반복해서 가니까 질리는 게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주도의 6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마카오에서 몇년 동안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게 있겠죠. 뭐 마카오를 놀러 오신 입장에서는 호캉스도 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관광지도 가고 정말 좋을 테지만 우리가 항상 호캉스를 즐길 수 없으니까요 네 오늘은 마카오 생활의 단점 TOP5를 다뤄봤는데요 위의 내용은 제가 마카오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을 솔직히 올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공감할 수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점편을 안 보시고 이 단점편만 보신다면 뭐 이런 곳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장점만 있을 수 있겠어요 문화와 역사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려면 그 단점을 최대한 이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